<웃음> 자 일단 솔랭 솔랭 솔랭 솔랭 <웃음> 일단 일단 한번 지켜보자 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레전드가 왔는지 진짜 떨려 뭐지? 아, 에 음, 음, 음, 지금 너무 떨려서 여기 긴장이 돼서 아 일단 하는 거야 소라카 <웃음> 소라. <웃음> 소라카 가 제일 무서웠어 소라카 뱀. 일단 나 그거 하나 추천해줘요 내가 네 지금 개를 갈까요? 개를 갈까요? 와우 아, 아, 놀라지마 알았지? 들어가라고 하죠! 들어가? 가야돼 잠깐만, 내가 내가 이거는 너 때문이야. 근데 왜 여기서 안 나와? 나 개다라지. 아까는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했었거든 어? 동금맞을까 알았다 알았다 와다 내가 얘 잡을게 내손네내거브로즈라고 막힘 필요하면 안 돼. 내가 갈까? 그니까 적을 했습니다 네가 가라며 이거 세월에내월 언제 가냐고. 근데 나 바위게도 못고치다저 바위게 먹을 거거든아죠 놈들이 l 는 기름을 i d i m I'm not sure. I'm not sure. s 해 r e I'm n t 어, 됐다. 안녕! 아, 아, 아, 응? 어, 잠깐만! 마법사의 신발. 이거? 미치. 그렇지. 무서우니까 아, 여기로 가는 거 <웃음> <미카었. 웃음> 아, 여정이 아, 아, 끝나. 알았어. 게임 끝나서. 이제 놀아야지. 그치. 일단 당신은 패를 보통은 이렇게 상대가 싸우고 있으면 보고 패를 타는데 안 보고 이렇게 타 여기 안 보고 패를 타기 전에 봐두면 이거를 어떤 상황인지 보고 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타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맞아. 응 그러니까 테를 타기 전에 그걸 보는거지 하나는 그게 좀 눈에 띄었어 아 내가 이게 y 문에 그런거 를 빼면 와 Y를 빼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테를 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할텐데 이 Y를 못해 우 소리 하고 있네. Y Y 부론즈의 아, 아, 전형적인 특징이죠 Y를 못벗어나다 이걸, 이걸 벗어나야 실력이 느는데 이걸 못 벗어나면 결국 이게 왜안 좋은지 일단 설명을 해줄게 내가 봐봐 이거는 화면이 내가 움직이면 화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편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상대가 무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상대가 아래로 갔어 그러면은 화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상대는 아래로 가기 때문에 사실 멀쩡히 볼 때는 1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내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가속이 붙어서 2로 움직여 그냥 더 빨리 움직여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걔가 가는 걸 내가 못봐요 돼? 그래야 스킬을 맞추지 그리고 이걸 이 점 고정을 하면 보통 이, 이 화면 안에 보통 갖춰서 플레이를 하더라고 넓게 못 보고 이런데 못 보고 이게 아직 게임이 안 익숙해서 그래 보통 미니언 먹는 게 익숙해지고 킬 찍는 게 익숙해지고 템 가는 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은 자기의 이 캐릭터를 벗어나서 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거든 단수부족이죠 뭐 100레벨 넘는다 100레벨 넘는다고? 아 근데 105면 아직 롤린이지 저105 넘는 거 다섯 개 있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할수 있어. 그리고 나 근데 머리 쓰는 건 잘해요. 나그 전략적은 골드였어. 또 다이아일이고요. 그러면 한번 아바타를 해드릴게. 아바타를 해드릴 테니까 조종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조랑검 스타트. 뼈방패를 들고 왔을 때는 뼈방 빼주는 게더 좋아요. 오케이 요니 천천히 하나씩 먹으면 되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겨, 포션 먹고, 싸싸워 어, 이겨, 가자, 가자, 야, 아니 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찍어? 어 왔다 나이스 <목소리> 이러면이뭐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한 번씩 가서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즈가다가즈가다 가자, 가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목소리> 그럼 라인 멀면 되죠 라인밀고, 라인 턱세에 라인 밀어야 돼요. 상대 죽었을 때는 또 라인을 밀어서 포탑에 라인이 턱 타게. 끝. 집을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민인데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루비 수정, 신발, 몬소드. 세개 중에 하나를 받는 거요 이건 하고 신발 사는 거안 돼요? 어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저 빨리 라인 복기있으면서게도 돼요 맞아! 그래, 그렇게 그냥. 생각했거든 일단 라인은 오른쪽까다 밀어줬으니까 천천히 바라나까1 1 어. 나, 어. 오케이 리즈 맞게 나는. 오 아이스 리슨 아이스 리리이 카드를 잘 가준다 나를 딱 알아보네 음. 자 이제 라인 빵 밀어서 라인 다 녹여주고 하나 더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집 따서 티하면 그리고, 루비죠. 태양의 위치 옮겨주고, 어, 이번에넣네요이번에막상으도 이게 막상. 다음 라인도 밀어주고. 대롱 아, 어, 뭐 왔다. 뭐다 아, 루비 쪽 루비 쪽 쪽으로. 루비 쪽으로. 루비 쪽으로. 루비 쪽으루 어어가아아니내안 듣는다니까? 진짜 와스톱안쓰네와 어디서 까불어 파괴 파괴 차가 늦잖아 그럼 탑이 진거야 그리고 핑어 하나 핑어 하나 사고 출발 탑으로 카이사 탑을 가버려서 빈자리에바통 가는게 좀좋습니다 미드 탑이 같이 서면 안될라인 털고 있어으면딱 좋았는데 <목소리> <쥐었는데> 아쉽다 <목소리> 아, 그래서... <목소리> 여기 유미 키시키. 키시키. 키. 원래 집에서도 혼자 롤할 때 이렇게 해요? 혼잣말 잘해. 아, 약간 여자들 롤 종토 열 받으면 혼잣말 진짜 잘해 아 그래요? 신발에도 닌자 신발 노리고 있다아말야될것 같은데 아 이거 보면 그거 타야지 야지 네? 아니야 가도말 저거 어왜왜이가 왜 아니 잠깐 <웃음> 아니 이거 <웃음> 내가 보는 게 아직 숙달이 안 돼서 나이거도 아닌 것같은나 이제 정신 차리고 한다 내가 지금 장난으로 했는데 진한 아. 유미를 왜 버프 시킨 거지? 나 라이어식 이해가 안 돼. 아, 그래도 정글은 좀 좋게 줬으면 아, 나이 분명 잘했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리신 때문에. 자아 아, 아. 어떻게 아까. 아화 많이 났는데 여기? <웃음> 자보여줄게아이걸 이걸 이렇게 못하네. 어? 일단은 저는 제 나우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첫 번째 스케이두 <웃음> 번째 미니언. 세 번째 맵리딩. 그세개 빼면 뭐가 남냐는데? 응? 어쩌다 클레드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즘 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애가 클레드를 쓰는 거 맞는데. 붕막 버버벅! 이게 너무 멋있는 응. 거야 응. 그래서 클레드를 찾아봤지 근데 응. 유튜브에 클레드를 검색하면 은 밖에 안 뜨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또 하나하나 하나, 하나 보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따라했는데 하나하나 하나 같이 다 망했네? 보고 있나? <웃음> 당신들 보고 있나? 이게 나야? 어? 이게 나야? 일단 딱 이제 큐를 들어가면 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고대 폴로세움의 검투사가 됐다 콜로세움의 검투사의 마인드 콜검막 내가 다 죽일 거야 내가 느끼지 않으면 죽어 아탑 소라카네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들어갈 때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상대의 미드가 스페죠 그럼 6렙 찍고 탑을 엄청 올 거예요 바텀으 가거나 상대 서포이 럼블이죠 탑이 소라카인데 이러면은 소라카 위치만 알면 아펠리우스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정글이 리신이죠 제가 들어갔을 때 리신이 발로 차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전면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지만 우리 케넨 있죠? 응. 근데 케넨과 같이 클레드가 공을 쓴다면 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웃음> 너무 돼. 멋있다 이거 막다치렁치렁하나아 그게 멋있다는 거였어? 응 음. <웃음> <웃음> 상대가 원거리 나오면 부시에서 이렇게 큐로 미니어만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상대 지금 역꺾프한거 같은데? 살짝 느낌 한 마리 먹, 뭐 그냥 버리고. 얘가 너무 빨리 쳤습니다. 우리 에코가 지금 이 바텀에 있죠? 이러면은 살이면 돼요, 당분간. 올 때까지. 그리고 상대가 뼈방패를 들고 왔을 때는 주로 그뼈방패만 먹혀주면 그냥 좋은 즐교를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얼굴 보여주고. 얘가 평타 쳐도 어쩔 수 없이 무명을 피해주고. 그냥 먹어주고, 깔끔하게 먹어주고. 이렇게 즐겨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살짝? 살짝 소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소는것 같기도 하고 스킬샷 다 맞춰주고 미르 나이스 어 야하라고 좀맞일는데아어 아, 근데 죽나 이거? 설마? 에바지? 와아 죽을 아 근데 이거 피보 반응이 살짝 느린데? 정해랑 정글 주고 이런건 에코같은 경우는 성장할수록 좋은 챔프라서 정글한테 이거 킬 주는게 더 좋거든요? 복숍 먹어주고 이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먹으면 돼요 근데 정글형이 저게 에코가 어? 성장하면 할수록 좋아서 이거 오히려 방금권 이득 랩차가 지금 5렙대3이 되나? 4 0는랩차가 나면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 고가 라인 천천히 미니까, 한번 미드도 한번 찔러주고. 안될것 같으면? 거기서 어, 나도 박아주고. 킹어 되게 바로. 다 써주고. 계속 딴데 보는 거예요. 올라갈 동안. 어차피 올라가는 건 찔러 놓면 이거 눌러 놓으면 알아서 가니까, 보고. 그리고, 이제 또라카 상대로는 차영인의 대검. 좀 이거 약간 혜자템. 그거 설명해줘요. 차용인의대검 차영, 차용, 인의 차용인의 대검은 이제 물리피해를 가하면, 적 챔피언에게 3초동안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거든? 그럼 힘들어? 아, 그, <웃음> 그러면 은 치유 감소 효과라고 해서 치감? 어, 치감. 치즈감자 말고 치유감. 아, 치유 치유감 뭐치게되는거잖 음, 여기서 이기면 게임 이는 거야. 사실 탑은. 아, 근데? 어, 너무 좋다, 소라카 아, 공이 네, 망했다. 진짜 할게 없다, 이거. 탑에서. 요즘 약간 이런 게임 많이 나오는데, 소라카가 나오면 쟤 그냥 존버하고 궁만 쓰면 할거 없죠 전탑 차이 어? 저렇게 살리면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에 차다 먹어주고 계속 되게 해주는데 근데 살짝 느린데 진짜 반응이 키보드 반응이 살짝 느려 누르면 바로 안 나가 그니까 러 마우스는 빠른데 어. 키보드가 느리니까 내 큐가 어. 막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아니야. 와 이제 게임 돌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텀 너무 터졌는데 이러면 지는 거지, 이제. 어떤 차이? 아, 근데 아쉽다. 이거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근데 이거 잘하는 거 보고 싶,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단, 이 그, 이, 우리 미녀 게스트 분께서 또 다음에 가야 되니까. 일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같이 하게 된 소감. 근데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나는 너무 그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본게 너무 행복했고. 하필이면 상대가 소라카 나와서. 아또또 또 잘하는 건 보지 못했지만 항상 내가 볼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되게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뭔가 막 어색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마무리 이걸로 할까? 내가 살하면얘 크로스 한 거야? 싫은데 오케이! 살! 어! 크로스! 살! 어, 크로스! 오케이! <웃음>